예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여기까지 했어요 저장을 먼저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표제 라인이라는지 테두리 그리고 치수 그리고 센터선 뭐 이런 것들을 다병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일일이 지금 상태에서 일일이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데 선택을 하기도 상당히 힘듭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기능을 쓰시냐면 에이터에 가시면요 이게 오브젝트 디스플레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걸 쓰시면 훨씬 더 편리합니다 자 누르죠 그럼 뭔가를 선택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클래스 셀렉션 그러니까 선택 방법이 있는데 선택 모드라고 그러죠 아, 요걸 잘 쓰시면 여러분이 좀더 쉽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기 보시면 필터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타입별로, 레이어별로, 색상별로, 속성별로 이렇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혹시나 뭐한 번이라 썼다 그러면 그 흔적이 남아있겠죠? 이 세트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이쪽에 있는 타이틀 블락 있죠? 그부터 한번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타입 필터 있죠? 눌러 눌러보시죠. 그러면 여러 종류의 타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타이틀 블락만 내가 선택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선택이 안 됐죠? 여기 셀렉션 올 요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타이틀 블록이 선택이 된 겁니다. 아시죠? 자, 그런 다음에 색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케이 누르시고요. 2 5 6번에 있네요. 자, 색깔 한번 바꿔보죠. 오케이 하시고요. 선 굵기도 실선을 하는데 제일 가는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바뀐 게 확인되시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요. 그러면 컨트롤 L키 한번 눌러보시죠. 단축키 컨트롤, 레이어죠. 뷰에 요 레이어 세팅에 한번 가보시죠 눌러보시면 여기를 올로 하지 마시고요 객체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만 보겠습니다 256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이것도 들어있지만은 이것 말고 옆에 있는 이것도 다 들어있죠 그렇죠 보드하고 존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보드존도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롤 J 누르시고요 여기 레이어 기능을 써보도록 하죠. 요거 누르시고 레이어 몇 번요? 256번만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셀렉션 올 하시면 아이고 다 선택돼버리죠. 리셋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요. 선택을 일단은 해제하시고요. Ctrl J 레이어 세팅 여기 256번 하시고요. 꼭 여기서 엔터를 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256번만 선택이 되고요 오케이 하시고 요건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색깔을 한번 바꿔보죠 이것까지도 돼 있으니까 아마 이 색깔이 다시 바뀌어 버릴 것 같습니다 좀더 다시 한번 바꾸죠 오케이 하시고요 색깔 표제라는 저는 요 색깔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어플라이 하면 이렇게 되죠자 다시 한번요 컨트롤 제이 하셔 가지고 타이 필터 오셔 가지고 타이트 블락만 선택을 하고요 리액션 올 오케이 색깔은 요기로 병렬해 보겠습니다 0.13으로 하죠 오케이 하면 이렇게 병렬이 된 겁니다 요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이 잡아가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컨트롤 J 중심선을 안 볼까요 타입 필터에서요 라인 이장 음 심볼을 볼까요 심볼의 디테일에 들어오시면 디테일 필드입니다 심볼 안에도 또 세부 항목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센터 라인 있죠. 오케이 하시고, 오케이. s e l e 그럼 센터 라인만 선택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케이. 색깔을요. 센터 라인은 저는 요거로 써보겠습니다. 그린색요. 이 그죠? 폭언 0.13 가는 선으로 하죠. 어플라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뀐 게 보이시죠? 그죠? 자, 하나씩, 하나씩 병렬해 가는 겁니다. 선이 너무 가늘어서 안보이나요 자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컨트롤 L 눌러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다 1번 레이어에 들어있죠 저는 아얘 그만큼은 좀 레이어를 바꾸고 싶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컨트롤 J 하시고요 누르시고 심볼에서요 센터라인 오케이 하시고 오케이 셀렉션 올 오케이 여기서 이제 바꾸시면 됩니다. 그쵸? 아까 1번, 2번까지 썼으니까 저는 3번으로 하고요. 선굵기가 너무 가능 같습니다. 0.18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되겠습니다. 그 그럼 L 눌러 보시면, 컨트롤 L키 눌러 보시면 3번에 이게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숨겨 보시면 센터 라인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자 그런 식으로 레이어도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다시한번요 이번엔 치수입니다 t y 필드에서 dimension 있죠 ok selection all 치수가 다선택됐죠 혹시나 요런 치수 있죠 callout 정보 있지 않습니까 요 같은 경우는 그 모델링 파일이 요 파일도 같이 열려있어야지만 치수가 정확히 변경이 되니까 모델링 파일을 열어 요것도 같이 열어놓으시고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ok 누르시고요 색깔은 치수는 한 4번 레이어에 옮겨 놓고 그 다음에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라인 실선으로 하죠 위더스 한 0.13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이렇게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번에 요 해칭 있죠 해칭도 한번 바꿔보죠 재밌죠 자 타입에서 심볼 디테일 크로스 해칭 오케이 오케이 셀렉션 하면 해칭만 선택이 된 겁니다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 들어가셔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이번에 얘를 5로 옮겨보죠. 해칭 칼러는요 뭐랄까요? 예. 보통 이제 빨간색을 많이 쓰시죠. 저는 빨간색보다는 요 색을 써보겠습니다. 예. 핑크색을 써보죠. 선굵기도 좀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어우, 너무 가늘어서 안 보이나요? 그렇죠? 자, Ctrl J 다시 하죠. Type, Symbol, c r o 해칭이요. 오케이. 셀렉션. 오, 이게 선택이 안 됩니다. 아마 컨트롤 1 눌러보죠. 레이의 문제인가요? 5분에. 오, 어, 이게 분명히 들어있는데요. <웃음> 그쵸? 그렇죠? 갑자기 어딘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한번 컨트롤 Z키 눌러보죠.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다시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채팅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서얘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턴스 이 거리 있죠? 각도. 여기 색깔 바꾸셔도 돼요. 굳이 꼭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걸 해볼까요? 예. 0.18 정도로 하겠습니다. 클로즈하죠? 그럼 이렇게 바뀐 게 보이시죠? 치수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세팅이 들어가셔가지고 일일이 다 바꾸시면 되는데, 너무 많은 치수가 있다. 그걸 한꺼번에 바꾸고 싶을 때, Ctrl J 키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죠. 적당한 형태로 변경을 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어떻게 o c a d 로 내보내면 되겠죠 아 여기 노트가 안 바뀌었네요 자 Ctrl J 하셔가지고요 이번에는 t y p e 필드에서요 섹션 친선이 있는데 섹션 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섹션 라인만 선택하시고요 여기 그쵸? 그 다음에 OK 누르시고요 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0.18로 하는데 색깔만 흰색으로 바꾸죠 OK 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에 다시 한 번요. Ctrl J, Type, 이번에 노트 에보죠 OK, Selection, 노트만 쭉다 선택이 됐어요. 자, OK 하죠. 아, 이런 거좀 글자 크기를 미리 좀 바꿔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노트는요. 한 6번 레이에 갖다 놓을까요? 네, 실선, 선굵기는 0.13으로 하있습니다 색깔은, 어, 노트는요. 어떤 걸로 할까요? 마음에 드는 색깔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색깔 감각이 별로 없어가지고 예, 요걸 해보죠 그냥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충분히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자저장하고요 <웃음> 죄송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걸 한번 내보내기 해보겠습니다 파일 영, 엑스포트 어떻게든 똑같습니다 디스플레이 파트하시고요 DWG로 2D로 내보낼 거예요 모델링 맞추시고요 이번에는 테스트 언더바 02로 내보내겠습니다 자 넥스트 하겠습니다 자드로잉으로 하죠 커런터 드로잉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똑같이 가고요 일단 글꼴은 그냥 쓰겠습니다 자 여기를 스케일 조정을 안 해오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아무건드리지 않고 그냥 한번 넘어와 볼게요. 그 다음에, next 하고요. 예, 해칭도 스케일 조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next 하시고요. 피니시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 테스트공2가 생겼죠? 열어보겠습니다. 자, 주문하죠. 어떻습니까? 여기는 아직까지 제가 선 굵기를 조정하지않았고 이쪽도 선 굵기 그대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뜨는 겁니다. 지금 이걸 해제하면 저렇게 보이겠죠? 선 굵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근데 해칭은 적당한 것 같은데 이거 있죠? 히든라인이 막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부분들 좀 신경을 써줘야겠죠? 자 창을 닫겠습니다. 아니 겠죠 스케일을 신경 안 써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케일을 신경 쓰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돼서 여셔가지고요. 줌을 하시고요 여기, 선가중치는 해제하겠습니다. 라인 스케일이 있죠. LT 스케일이라는 명령을 이용하셔가지고 엔터치신 다음에, 지금 1로 잡혀있죠. 그러니까 이걸 한번 5 정도로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아 이게 지금 l t s 일를 했는데도 선 굵기가 그렇게 많이 표시가 안됩니다. 그렇죠? 한 10정도 해볼까요? 그래도 마찬가지죠. 이젠 해볼까요? 그래도 아직은 어떻습니까? 이런게 정확하게 표시가 안되고 있습니다. 선 종류가 다트 점으로 오니까 이게 이렇게 점을 뭐 10배 확대해봤자 그냥 점이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조금 해결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시 한번 보죠. 자 자, 요거, 스타일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한번 보죠. 제가 아까 전에 이비지블 라인, 저, 저, 히든 라인 있죠? 할때 요거를, 요거를 했으면, 대시를 했으면 어느 정도 괜찮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예쁘장하지 않아가지고. 렇죠제 눈에만 그런가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걸 거한것 뿐인데, 이걸 하다 보니까 저쪽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다시 내보내기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디스플레이 파트 DWG 2D 이분의 이름은요. 테스트 언더바 03으로 하겠습니다. 내보내죠. Next. 똑같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뷰를 내보내겠다 이런 얘기예요 2015로 Next. 걸꼴은 그냥 쓰겠습니다. 여기가 스케일이 문제입니다. 여기. 여기서 잡아주셔야 돼요. 라인 타입하고 스케일 백타. 여기서 체크하신 다음에 자 보죠. 뭐, 센터 라인은 센터 선으로 보통 여러분 어떻게든 작업하실 때 센터 선 쓰시죠. 이쪽이 이제 어떻게든 라인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제가 다트로 잡았죠. 근데 여기를 히든 라인으로 바꾸겠습니다. 히든으로. 스케일을 좀 키운 겁니다. 0.5배로. 센터 선은 조금, 원래는 111로 잡혀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클릭하셔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클릭, 클릭하셔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지수 바꾸실 수 있습니다. 저는 5배, 0.4배로 이렇게 약간 변경을 한 겁니다 자, Next 들어오죠 그 다음에 크로스 해칭 있죠 이것도 이제 체크하신 다음에 스케일을 조정하실 수 있어요 원래 값은 1입니다 1이면 엄청 크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적당히 썼죠 0.2 정도로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세팅 내용을 저장을 해놓을 건왜냐면 저장하는 것도 중요하죠 NX에서 캐드로 내보낼 파일이 많다. 그런 경우에 일일이 그래서 그렇죠? 일일이 세팅을 또 재설정해야 되는 거는 기억력의 한계에 따라서 머리에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세팅 파일도 저장해놓으시고 불러다 쓰시면 불러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로딩 세팅에서 불러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꼭 단계 단계 단계 안 거치셔도 돼요. 예 했다 그러면 뭐 중간 거는 괜찮다 그러면 크로 세팅 바로 넘어와서 작업하셔도 됩니다. 자, 피니시. 자, 아, 죄송합니다. 녹아죠 아이고, 이런. <웃음> 이름을. 제가 안 바꿨나요? 예, 요거 그대로 쓰죠. 어디까지, 테스트 02까지 와있나요? 테스트 03으로 쓰겠습니다. 아까 그렇게 쓴것 같은데요. 03.dwg. 요거 그대로 넘어오죠? 그만 했던 값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렇게요. Next. 됐죠? 네. 세팅 파일은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자, Finish.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에요. 어, 요 파일을 먼저 저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막 제가 변경을 해서 그런 겁니다. 일단 저장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장된 파일을 가지고, 뭐 하겠다는 얘기죠? 변화를 시키겠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 요, 테스트 03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열어보죠 요거는 해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줌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예쁘장하게 넘어온게 보이죠 자, 요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레이어 한번 보죠 어떻습니까 1번부터 자 3번 한번 꺼보죠 그렇죠 센터선 그리고 4번 이렇게 치수 6번 이런 예. 라벨들 노트 있죠 256거면다 없어지겠죠 자, 요런 식으로 조정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이 도민청 특성이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이름을 바꾸시거나,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셔가지고, 또 등록하시면 되겠죠? 자, 4번이 뭐였죠? 아, 이거는 지수였죠? 그럼 요 이름 바꾸면 되죠? 클릭, 클릭하셔가지고요. 뭐, 디멘션, 레이어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5번이었나? 6번이었나? 6번은 뭐였죠? 어, 3번이 아마 센터선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 센터, 라인 뭐 이런 식으로 병경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자, 뭐 256번은 거의 건드릴 일이 없다그러면 자물쇠 채우시면 되겠죠? 근데 히던선 같은 경우는 수먼선 레이어를 새로 하고 싶습니다. 근데 히던선만 딱히 딱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죠. 기게 신속 선택이라고 그럽니다 퀵셀렉트. 누르시고요. 여러 종류를해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뭐로 볼까요? 색깔로 봐도 되겠죠. 그럼 색상 같은 무슨 색깔 노란색을 가지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뭐선 종류를 가지고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객체 유형 미리 한정을 시키는 겁니다. 뭐 이거 다 여기 전체에서 도면 전체에서 모든 종류에서 선 종류에가, 맞죠 그렇죠? 어디 있죠? 히든 라인 것만 선택하겠다. 확인 눌러보시죠.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102개의 항목이 선택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다른 레이어로 옮기면 되는데, 자, 그전에요. 자, ES키 누르시고요. 레이어를 만들어야겠죠. 히든. 한글로 써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 번요. 이거 누르시고. 아까는, 음, 선 종류별로 해봤으니까, 이번엔 색상별로 해보죠. 색상, 같다, 노란색하고 같은 거 확인 누르면, 1 0 2에 똑같이 선택이 되죠. 그런 다음 여기서, 어, 뭐였죠? 히든이었나요? 레이어 콕 찍으면 거기로 이동이 된 겁니다. 자, ESC키. 지금 0번이 워킹 레이어입니다. 자, 히든 라인 숨겨보시죠. 어떻습니까? 정확히 숨겨지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nx, 그, 저가실 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x의 도면 파일을 d w g 로 변환하실 때, 무신코 위저드의 next, next 하셔가지고, 하시면, 아까 처음 봤던 대로, 저번 시간에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엉뚱한 결과가 나옵니다. 급하면, 뭐, 그렇게라도 하면 되는데, 선골기만 빼버리고, 출력하면, 웬만하는 나옵니다. 웬만하게 나와요 그런데 좀더 정확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지고 여러분이 좀더 신경 쓰셔가지고 그렇지만 이걸 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그그 그렇죠? 컨트롤 J 그 사용방법도 조금 신경을 쓰시고요 그 다음에 캐드 d 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도 퀵 셀렉트 기능을 이용하셔가지고 뭔가 선택을 좀더 빨리 할수 있다 이런 거 팁으로 생각하시고 한번 실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